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씨 아, 미쳤다 진짜 자 4회차 갈게요 크리스마스 지난지가 언젠데 오 반짝반짝합니다 아, 빨간 깃발일 것 같은데, 근데 아, 시꺼먼 거네. 아, 나의 상관관계를 진짜 모르겠어. 아 근데 보물이 유난히 밝게 빛나기도 하는데, 자, 시꺼먼 거에도 상관없어. 천천히 하세요, 아미님. 노조 침착하게도 나와요. 네네, 침착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아, 저러, 여러분, 여러분들, 자, 구독!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나마 구독이라도 눌러주셔야 이거 치, 700개 써도 안나올때 마음에 미안을 얻지않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구독자 한명이라도 얻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비형 로저 나왔어요 나왔겠니? 야 로저 머리카락도 구경못했어 야 해적왕 보이지도 않고 산저광만 움직여 보인다 야. 아.. 산저광만 그냥 움직게 나오죠 야. 이승마가아 나이세띠 미스 웬즈데이 오늘 수요일인데 웬즈데이 진짜 웬수네 아 오늘 목요일이지 아.. 귀엽디 이것도 난리는 느낌이다 아.. 어또방어형이네또아 바르톨로메오 아 미쳤어 진짜 현장한다 진짜 씨. 아 혈압 띠 씨. 아르톨로메오 씨. 어씨 육성 찍겠네 이거 씨. 아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오해차 여섯 일어 어. 오골 어, 들어오서 오골 들어오세요. 한금이발에서 만나는 골 들어오서. 이유스, <목소리> 이거 고왔서 애들 막 만들어 주세요. 자, 장구, 장구. 이거 전투 시 자, 우서우서 아, 이제 저 공격 스매달 꽂을 때마다 이게 어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 얘들아. 형 심장이 좀 빨리 뛰기 시작했어. 얘들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목소리> 아, 심장이 빨리 뛴다, 씨. 아, 씨. 아, 또 방어야, 또. 아, 아 미친 와포르. <웃음> <웃음> 아, 와포르와. 아, 씨. 이제 미스 오쌈 데려갈 것 같은데, 씨. 아, 씨. 아이씨, 눈물 나갔는 진짜 미치겠다, 씨. 아, 나는 왜, 씨, 했다 하면 다 예능이냐고, 왜, 씨. 아.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뭐, 했다 하면 다 예능이야, 아이씨. 애들 웃기긴 하지, 이거 무슨. 웃기기 전문이야? 어, 와, 폴, 씨. 아 이제 미스 올 선데이 나올 가게라고 이제 아아 아, 프로 오비 아 이렇게 난리나 아 공격수 공격수인데 스네이크맨이 아니네 아씨 아, 씨. 아. 바운드맨이 깃발뽑고 바운드맨이 나왔어 미쳤냐 <웃음> 힙합 좋아하는 거 알고 라임은 기가 막히게 맞추네 와 개미쳤다 씨. 야 바운드맨이 깃발뽑고 바운드맨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와형 진짜 힙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와 라임을 이렇게 맞춰버리네 진짜 재밌었다 진짜. 자 여러분 오늘 많이 보고 계신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눌러 주셔서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구독으로 위로라도 좀 해주세요. 씨. 아 극혐되는 진짜. 가자. 야 그런 패턴이 어디 있어? 아. 아씨 나 이제 미스 올 선데이 나올 것 같아 진짜 개불안한데 진짜 아 미스 올 선데이 나온 거 아니야 아씨 아 제발 오마르야아방어야 자꾸 왜아 미친 카야씨 아어 미쳤냐 이거 진짜야. 어씨 얘는 캐릭터 존재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카야씨 안경 써서 그런가? 안경 벗고 해볼까? 야 카야네 씨 매기는 거지 아... 지금 100명 보고 있네 아... 101명 씨... 101명이 나의 불행을 보고 있네 지금 아... 씨. 102명 102명이 저의 불행을 보고 계십니다 안경 써서 안나오는거일거야 그지? 안경 벗고 해볼게 얘들아 구독 안하여있으면 구독 눌러라 이정도면 진짜 구독 눌러줘야되지않냐아 진짜 안불싸고 아니야 진짜 이 100명이 다 비구독자였으면 좋겠다 구독자 100명이나 한번에 올라가게 카야 책 던지기 버르장물리 없이 책을 던져요 이C. 선생한테 교과서 던지는거랑 똑같은거야 앞으로 서 네번 할수 있어요 네번 아이 삭발시켜야 되는데 씨. 아 진짜 와, 엄청 안 좋아. 오오오 뭐야 이거? 야 이거 무슨.. 이거 뭐야? 나 이런거 처음이야 야 이거 뭐야 나여기 이렇게 애들이 다달려드는거 처음 봤어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확정이라고? 야 이거 뭐야 나 처음봤어 이거 이 광경 자체를 처음봤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야 지금 배경음악도 달라 야 배경음악도 달라 지금 야야야야 배경음악도 달라 야야 야, 미쳤어 야야 야, 기대감 최고조다 지금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지금 역대급 제일 좋은 느낌이야 지금 뭐야 이거 아.. 아씨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 그럴 리 없잖아 그럴 리 없어 내가 오늘 스네이크만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럴 리 없어 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나 더줄 거야 그럴리 없어 그럴리 없어 진짜 그럴리 없어 야 그럴리 없지 야 말이 안되지 야 진짜 말이 안되지 야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아이씨 아어어 아, 하... 아, 이씨... 자 여러분들 구독 띠로 힘을 주셔서 구독으로 2 회사의 힘을 받고 갑니다 앞으로 남은 총화는 세발. 아, 까만깃발이네. 뭐에 아, 텍사! 이거 촌냐 진짜. 호발아. 아, 조니 조니. 아. 오. 오레사마오. 아! 아즈 코비코비 아아.. 와 진짜.. 아아.. 우아 아, 미쳤냐, 진짜. 3단계, 아. 5회차까지 계속 긁어야 되는데. 제발 나오지 마라, 진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블랙랭인 것 같아. 뭐 100% 아닌데, 이거? 아, 또 혼자 가네, 또 이거, 아.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아... 아... 오뎅 굵게 보고 청경 하려는데, 아... 아...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원피스랑 만화를 증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든다. 이런 아.. 아... 어... 라프테쉬 아아 이거 안 준다 이거 아이 무슨 광고 같더냐 지금 광고 볼 때야 아 초파가 왜또 나오냐 또 평소 뽑기보다도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 아. 아. 아. 아. 어장이너 아. 뽑기, 너 뽑기 했냐? 아, 진짜 내가 산증인이다, 진짜. 그각 확률을 진짜 보여주는 산증이야 산증인지. 예일 풀어면 아. 아, 바로 와, 바로 와. 아, 로저 사기. 어? 이거 황금 깃발인데? 반다이 성님들! 반다이 성님들! 제발! 반다이 성님들!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로저의 맛을 볼 기회를 주시놉니까 반다이 성님들 반다이 성님들 제발 원바로 접지 않게 도와주세요 반다이 성님들 당신들이 내게 반다이 성님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하비 채널 하비 형이라고요! 아또방어 형이야 또아 아우 키드! 키드! 키드! 아... 코라피씨 아... 개미 쳤냐 진짜? 개미 친거 아니야 진짜? <웃음> 개미 친거 아니야? 아. 뭔 아유씨. 아유씨. 아유 아유. 아. 개용 나오네 을 그 와중에 5성 달성 뛰니? 아, 기억이 나네. 팔복 갑니다, 팔뽁. 0.2% 씨. 출발. 아유, 씨.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안 봐야 돼. 요사. 계속 가, 계속 가 아...C 계속 가, 계속 가아 아, 아 두발 남았네 아... 아이아 啊，小勇子。